자어 노래 노래 공유를 해봅시다. 2022스트예요2022스트 수일 수일 일강 지수화로그의예제일 여기는 설명 없이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독제곱근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고독제곱파트는 그냥 진행을 할게요 예제일 수통영상을 자꾸 참고하게 될거든요문제 부르면 안된다면 자꾸 참고할테니까 좀잘 봐주세요 루트 루루팅 밑에 세제곱근 2루트 3 곱하기 12제곱근 예, 의 제곱 되겠습니다. 얘 예,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와우. 이거 어떻게 볼까? 사실 거듭제곱 분파트로 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지수의 확장 파트까지 연결지어 생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좀 지수의 확장 파트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 봅시다. 무엇이 확장? 지수의 확장 자, 지수의 확장은 무슨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수법칙이 확장되는거야 지수법칙의 확장이야 그럼 지수의 확장이라고 했으니까 a의 b제곱이다라고 하면 b가 지수고 a가 밑이잖아 네. 얘가 밑 얘가 지수 그럼 애초에, 이 스토리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애초에 지수라는 것은 밑에 있는 a를 몇번 곱했냐. How much? How?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그 How many? 그러니까 즉 수량, 자연수 범위에 한정돼 있었다고 그때는 밑에는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지수를 확장하는 거잖아. 어디로 확장해? 자연수 다음 부분 우리가 스토리를 생각을 해 봐봐 자연수 다음 부분이면 어디겠어? 정수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할때 그냥 확장할 순 없으니까 뭔가 약속을 할 건데 생각을 해봐 a의 b제곱이잖아요 네. b가 자연수인 상태니까 정수가 되려면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의 정수가 되지 네. 그럼 양의 정수는 자연수니까 일단 정리를 했잖아 정수라는 건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있으니까 양의 정수는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음의 정수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A의 마이너스 B제곱, 즉, 음의 정수가 됐지. 이걸 뭐라고 약속을 하자. A의 B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을 하자가 된 거지. 그럼 0제곱도 필요하니까 A의 0제곱은 뭐라고 약속을 하자. 네. 1이라고 약속을 하자라는 게 여기 부분에서 생겨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A가 어느 자리에 와버렸어? 분모 자리에 왔지. 그러니까 분모에 왔으니까 분모는 뭐가 될수 없지? 0이 명... 될수 없었던 스토리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 수능에서 저 부분에 파고들진 않았어요 요 밑에 밑쪽 거를 파고들진 않았어요 지수거의 확장에 대해 밑에 걸리는 제한 사항들을 수능에내진 않았지만 얘기했잖아 어제 그저께 뭐가 나올지 알수 없는 시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정수다음 범위는 뭐야? 유리수 자 유리수라 하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야. 야, 정,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정수는 양의 정수와 0, 음의 정수 파트가 있잖아. 근데 양의 정수의 다른 이름이 누구야? 어, 지수가 자연수일 땐다 정리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일 때와 음의 정수일 때 정리가 필요하니까 약속이 된 거지. 그러면 유리수의 정의는 뭐야, 유리수는? 유리수란 뭔데?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단 이때 A, B가 뭐야? 서로 소인 정수여야 해. 그러니까 A분의 B꼴, 분수꼴로 나타내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의 약속은 이런 게 생기겠죠. A의 B분의 1제곱이 어떻게 약속할래? 얘는 B제곱근 A라고 약속하자. 그런 거야. 근데 지난 시간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 얘가 홀수면 여기 뭐가 오든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네. 여기가 얘가 여기가 짝수면 양수만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다 카운트 될수 있는 건뭐 양수 조건에 걸려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되는데 이 실수 확장될 때는 추가되는 제한상 뭐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양수 조건이 걸립니다 그리고나서 요번 수능 1번이 나왔던게 지수가 수, 실수였을 때였죠. 그렇지? 자 이걸 하면 좀 편해진건 뭐냐면 단순하게 편해진건 이정도야. 우리가 a의 n 제곱라든기 a의 m제곱을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적었냐면 n이 m보다 클 때와 n과 n이 같을 때와 m이 거꾸로 n보다 클때 얘는 a의 n-n제곱이었고 얘는 0이었고 a의 n-n제곱분의 1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위에 있는 거는 a의 9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은 그냥 빼서 a 6제곱이 되는 거고 a의 9제곱 나누기 a의 9제곱은 그냥 똑같으니까 0이 아니라 1이죠. 1이 되는 거고 얘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9제곱은 뒤에 있는게 크니까 a의 6제곱 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건데 저렇게 확장된 상태에서 보면 둘을 빼면 뭐가 돼? a의 9 빼기 9니까 a의 0제곱 이의 0제곱이 얼마? 응. 그냥 이렇게 쓰자는 거야 얘는 a의 몇제곱? 마이너스 6제곱 그게 그냥 a의 6제곱 분의 1이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거 하나 없애면서 뭘로 바꿀 수 있어? 2분의 1. 괜찮아? 네. 그럼 안에 거는 요렇게 이렇게 제끼면서 여기에 2분의 1 이렇게 될수 있겠지? 괜찮니? 네. 근데 저기 있는 6을 뜯어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 모든 소인수가 2랑 3인 거니까. 오케이? 네. 모든 소인수가 2하고 3밖에 없으니까 위에 있는 것도 뜯어 밝히면 얘는 3 곱하기 2인데 2에 2분의 3제곱이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전개하면 분자는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다. 자 그럼 분모로 내려봅시다. 샤랄라 얘는 1의 1의 3분의 1 1의 1의 12분의 1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시 이렇게 2분의 1이니까 앞에 거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12분의 제곱 되겠네 전부 숫자가 하나로 통일된다는게 느껴져 얘는 6의 3제곱만 해도 되는거지 6분의 3 네. 3이니까 음. 그럼 2는 뭘로 맞추게 좋을것같아12 9 4. 얘는 2의 12분의 4 곱하기 2의 12분의 3회, 6분의 1, 3회 맞나요? 네 괜찮죠? 결과는 얼마? 3회, 6분의 2, 즉 3회, 3분의 1, 즉세제곱근 3이라는 달리 방법입니다 됐죠 자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와 안나와가 이제 아닌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와도 우리는 계산을 할수 있다 없다로 가야지 이게 나와 안나와의 카테고리로 가면 안되는거예요 내가 모든 지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거를 놓고 가는거다 다음 점형으로게요 예제 2도 가 되겠네요. 지수의 확장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지워봅시다. 4제 음. 2쳐라고쳐서 3곱하기 세제곱근 3에 4분의 9에 3분의, 3분의, 3분의 2 3분의 2야 이거 솔직히 이렇게 내면 진짜 진짜 안해 할 수도 없잖아 이거 <웃음> 2분의 3에 마이너스 3분의 4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 한때 이런 문제도 있었어 예를 들면 음. 얼마일까요? 아, 안쪽부터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1이지. 네. 1의 2분의 1제곱은. 네. 근데 밖에 지수법칙부터 사용하면 마이너스 1의 몇제곱.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인가? 전 분명 여기서 읊어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냐면 유리수가 왔지. 네. 유리수가 왔단 말이야. 그럼 밑에 거리는 제한사항은 뭘로 끝나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부터 양수 처리해야지. 이래 그러니까 1 2분의 1제곱을 해석하는 게 맞다.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들으면 자연수니까 모든 실수가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수법칙을 사용하기 이전에 밑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놓기는 거야.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어, 선생님 이거 배웠는데 곱하면 더한다며 2의 5제곱. 야이! 안 되는 거잖아. 밑이 갖고 봐야 되는 거지. 의미 3 3의 3분의 1제곱 그 그러니까 아는 3의 3분의 4제곱의 얘가 나올 거니까 곱하기 4분의 9제곱에 또다시 곱할 거야 뭐를 3분의 2제곱 괜찮죠? 네자이 마이너스 없애고 싶으니까 나는 역수해주면 되겠네요 루트 3분의 2에 3분의 4에 2분의 3이 곱해지고 여기 곱하는 거네 약분 이그 뒤에는 3분의 4 곱하기 9네요. 결과는 12. 12. 첫 번째 파트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밑에 유제 1, 2, 3, 4를 바로 마무리해 주세요. 자, 로그. 갑시다. 영상은 정말 많거든 네. 내, 내 유튜브에 정말 많은데 유튜브에도 올리고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부터 수업시간에 그냥 방송할거야 채팅창 올라오면 반응은 안하고 도네이션 들어오면 좋아는 할거고 그랜저를 못해요 <웃음> 좋은 꿈만 끄는거죠 자 로그 A에 B라고 할때 로그의 뜻에 대해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로그 는 런프 경기하는 싫어하니까 얘를 우리가 C라고 하죠 오케이? Okay. 음. 자, 위치상 보면 얘가 뭐야? 음. 밑이야. 그럼 얘는 뭐야? 음. 진수지. 그럼 얘 뜻이 뭔데? 얘 뜻이 a의 c제곱이 b다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수였을 때 위치 그대로 미친 거지. 그럼 지수였을 때이 결과 값이 진수로 왔네. 그럼 지수 자리에 있던 값이 결과로 왔지. 그러니까 읽을 때 로그의 정의 자체는 이렇게 돌려있는 겁니다. 바로 읽지 마시고요. 로그 A에 B가 아니라 로그 A. A에 C제곱은 B. 이렇게. 그러면 얘를 로그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돕니다. 로그 A에 B는 C.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리 이미 알잖아.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서 탄생했다라는 걸. 오케이? 그걸 이미 가져다가 한번 써보자고 로그 A의 X는 Y라는 로그 함수가 있다라고 하자 이 함수는 원래 누구의 Y는 A의 X제곱의 무슨 함수다? 역함수다 자,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역함수도 한번 짚어봅시다 역함수 언제 나왔어? 고1 하에 나왔어 자, 역함수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야? 어떤 함수에 그녀석의 역함수를 합성한다는 것은 역함수에 그녀석의 역함수를 합성하는 것과 같으면 그 결과 뭐가 나와야 돼?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야, 그렇지? 교환법칙 성립하면서 즉 됐습니까? 네. 그리고 도형적 기하적 특성으로는 y는 x축 대칭과 같아. 그다음 그러면 역함수로서의 성질은 반드시 1대1 대응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지수함수의 역함수였니까 지수함수에서 특성을 찾아 봅시다. 정의역은 뭐였습니까? X는 모든 실수요. 그럼 공역. 즉, 공역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 모든 실수로도 볼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 이 아니까 그냥 먼저 얘기하는 거야. 지수함수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는 선택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러면 공력을 모든 실수로 잡아버리는 순간 1대1 대응이 됩니까? 아니지? 함수가 남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공력을 뭘로 잡아야 돼? y는 0, 보다 크다로 잡아야 돼. 됐어? 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네들에 대해서 성질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모두 바뀌는 거야 얘네들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지 x는 0보다 커져야 돼 그치? 그러므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진수 조건이 나온 거지 됐어요? 진수 조건 뭐야? 0보다 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야 <웃음> 지수 함수인데 네. a가 만약에 1이면 a가 1이면 어떻게 돼? 그냥 상수 함수잖아. 네. 그렇지? a가 1이면 그냥 상수 함수잖아. 괜찮아요? 네. a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음수면 얘가 양수냐 짝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게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그래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양수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야 A가 1이되면 상수함수기 때문에 보기 싫은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는거 그러니까 어디에 자주 나오냐면 모의고사가 많고 학력평가에 자주 나오는 문제 로그가 정의되기 정의되기 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는 0보다 크다. 진수도 양수다. 됐습니까? 네. 이거 꼭 나옵니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아직까지 물어본 적은 없다. 안 물어본다고 아니라고는 알고 있어라. 언제 나와도 이상한 거 아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거는 뭐 쓰잘데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이제 그 함수 파트 가서 얘기하자고, 요 다시 자, 굳이 여기서 적으면 밑에 A는 1이 아닌 양수고 진수 B도 양수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이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로그 a의 1은 무엇이어야 해? 0이지? 네 a의 0제곱이 1이니까 왜? y, y, y, y a의 몇 제곱이? 네. 0제곱이니까 그러면 로그 a의 a는 얼마이요야 해? 1 A. y a의 1제곱이 a니까 A. 됐지? 그 다음 이제 알아야 될거 로그 a의 m제곱 더하기 로그 a의 m제곱은 뭐가 돼야 돼? 로그 a의 m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여기 이제 저학계속 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온 상태에서 얘가 왜 이래 를볼 필요가 없지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지 이제 당연한 거야 그냥, 그냥 당연한 거야 로그 자체도 뭐야? 그냥 숫자야 그냥 수랑 수, 수, 로그 2에 1024, 이거 얼마야? 1 10. 0이라는 숫자야. 그냥 숫자야. 오케이. 새롭게 나타나는 표현 방법이 생긴 것 뿐이야. 그다음에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은 뭐가 돼야 돼? 로그 a의 n분의 네. m 자 로그가 나오면 여러가지 계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좀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m의 k제곱은 어떻게 돼? k 튀어나가죠? 네, 로그 a의 m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밑변환 공식이죠. 밑변환식 밑변환식이라고도 하고 공식이라고 도 하는 밑변환식 자첫 번째, 로그 A의 B를 내 마음대로 밑을 바꾸고 싶어. 뭘로 바꿔볼래?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C로 바꾸는 게 맞겠지. 분모 분자로 나뉘어서 로그 C, 밑을 C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로그 C, 로그 C가 나오는 거지. 네. 그리고 여기는 A, 여기는 뭐? B. B. 여기 이과 가시는 분들은 로그랑 정말 친해지셔야 돼요. 새로운 로그가 나타날 거예요. 밑이, 밑을 생략하는 로그 있지? 위치 몇이면생각하지그상용 로그라고 지네 그게 왜 10을 생각해? 우리는 0진법에서계산이까그지 이과는 위치 e. e E 말고 E 인터넷 익스플로할때 E 위치 E인 로그를 바꿔서 표현해 이과는 음. E를 자주 만날 거기 때문에 E에 대한 애들은 왜 우리 계산기 막 두드리고 숫자 엄청 보시면 E 나오잖아 아. 그게 에라가 아니야 E 나오지? 본적 있어? 네. 2.7 시발2 0발 정도 되는 애거든? 파이와 비슷한 애야. 파이는 3.14 이러고 이런 애잖아. 무리수 중에 하나인데 요 E라는 애가 나오서개하고 어. 되게 친해질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건다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 그게 로그에서 그냥 있는 거니까 너희는 안 만나. 걱정하지 마. 어. 그냥 너희는 그 자, 계산기 막 누르고 E 나오면 어? 에라 떴네? 하는데 자 그러면 밑을 내가 뭘로 바꿔보고 싶으면 B로 바꿔볼게, 밑을 B로 그럼 어떻게 될거야? 로그 B에 A 분의 로그 B에 B. B인데 그게 얼마야? 예. 그래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는 의미를 하는거야 그럼 얘가 조금씩 이어져서 무슨 문제를 풀수 있어? 로그 A에 B 곱하기 로그 B에 C 곱하기 로그 C에 A는 어떤 계산이 가능하다? 밑을 10으로 전부 다 봐버리면 로그 A분에 로그, 로그 B 곱하기 로그 B분에 로그, 로그, C. 로그 C 곱하기 로그 C. 그러니까 쓰면서 벌써 팔아프면서 네. 욕 한마디 하면서 A 다 약분 되잖아. A 제일 밀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런, 이런, 이런 약분이 가능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조금 응용. 로그 2의 3. 로그 3의 5. 로그 5에 4. 이건 되잖아. 네. 근데 4가 약분하지 마세요. 8이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약분해서 4가 아니라, 얘는 2의몇 제곱? 이건 어차피 나갈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얼마? 3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변환식 중에 자주 나오는 거. 로그 a 의 K제곱, b 의 P제곱. 이거 어땠어요? K분의, K분의 P, 로그 A에 p 되셨죠? 네. 되셨죠. 로그 밑변한 시계 마지막 하나 이게 남잖아요 A에 로그 B에 C는 어떻게 가능하다? C, C. 로그. 로그 B에 A, A. A. 오케이. Okay. 네. 음, 가능한 것들을 알고 이제 문제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예제 선. 아유, 내 파랑 연결하고 싶어. 물쪽으로 <웃음> 넘겨. <오랫동안 웃음> 아니면 이렇게 내 얼굴 따라서 들어왔으면 좋겠어. 음. 근데 막, 아, 이기는그 음. <웃음> 속도 거리 수업하면 큰일 나겠는데. <웃음> 야 지금 <우선하죠>? 웃어라 <웃음> 로그 2에 36 플러스 2 로그 2에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3자 밑이 2인 건다 이해되지 밑이 네. 다 2니까 이거 다 얹어줘도 되죠? 이거 여기다 제곱해도 되잖아요? 네 그럼 밑이 2니까 어떻게 돼? 로그 2로 그냥 다 되는 거지? 네36 더하니까 곱하기 네, 네. 제곱하면 9분의 3 빼니까 나누기 2분의 3이지? 네 그럼 나누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3분의 2 3분의 2 그러면 로그 2에 8 로그 2의 8은 얼마야? 넘겨보세요. 예제 4. 예제 5는 상용로그네이제 <웃음> 4. 다음 뭐야?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3의 6. 마이너스. 로그 81에 4분의 아, 네, 1. 네. 어, 맨 마지막 꼴베기죠, 그치? 지뭐데 뭘로 쓰면 돼? 로그 4의 뒤집으면서 4에 바꿔주면 4에 되는 거니까. 로그, 로그 4의 81. 자, 얘는 3의 제곱이네요. 네. 네. 어떻게? 3의2 나가죠? 네. 괜찮아요? 네. 네.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가능하죠? 음,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 2 곱하기 네. 로그 2의6 가능하겠죠? 네괜찮네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2의9의2 가능? 네 이게 네. 없어지죠? 네, 네 접속을 할 거니까 그럼 얘는 로그 2에 36 마이너스 로그 2의 9 로그 의에4 그래서 얼마? 2. 2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부분은 상용목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계산들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이 계산하실 거예요. 오케이? 네. 고! 보자고요. 상용. 간단 하게만 얘기하면 미칠 것이는 거. 밑치 10인 로그. 밑치 10인 로그는 그 밑치를 모하여 표기한다. 밑치를 생략하여 표기한다. 그러면 로그 n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밑치몇 10인 로그10 10인 로그.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이 자연수 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음. 이 표기법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거야. 자, a 곱하기 10의 n제곱 꼴로 표기할 수 있대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으나 10보다 작은 꼴로 표현하고 n은 정수로 나타내면 우리는 모든 양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음. 예를 들어 얘를 표현해 보자 3.14756 곱하기 10의 5제곱 g. 맞잖아 정수부분이 한자리수인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네. 그 상태에서 로그를 양변에 똑같이 취했더니 이쪽에 로그가 취해지겠지? 그럼 로그의 진수의 곱셈이니까 로그의 덧셈으로 표현이 되겠네 로그 A 더하기 N 로그 10이때 그게 N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얘는 N 플러스 로그 A 꼴이 되겠네. 괜찮아? 그럼 여기도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A의 범위는 로그 A 로그 1 0 로그 10 1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수든 간에 로그를 취해주면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하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결합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그때 이 정수 부분이 뭘 나타낸다? 곱해진 10의 개수를 나타낸다 괜찮아? 10의 개수 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로그 a는 여기 있는 숫자잖아 네. 여기 있는 숫자 네.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타난다는 거야? 0. .0 로그 3.14 7.56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 앞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5가 온다는 거겠지. 5가 N이고 얘가 A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값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0. 멋있게니 멋있게니 멋있게니 멋있게니 가될 거고 계산하면 5. 멋있게니 멋있게니 멋있게니 멋있게니가될거 아니냐.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인데 오케이? 이게 양수라 그랬지 이 값은 양수가 아닐 수도 있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얘가 5라는 거는 몇 자리 수일까? 라고 물어보자는 거야 이미 요 A라는 애가 몇몇 몇 개의 자연수를 가지고 있어 정수 부분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 네. 그리고 10을 다섯 번 곱했으니까 뒤로 다섯 개가 늘어나겠지 그럼 총몇 자리 수가 될까? 여섯 자리 수 오케이? 여섯 자리 수. 근데 만약에, 만약에 화면 조금만 넘겨볼게요. 만약에 0.012라는 숫자를 써보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이거를 상용로그 취해주면 로그 0.01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1.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숫자가 0. 얼마잖아 네. 그럼 이 수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얼마가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의 정수부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이 정수부분이 나타나는 건 뭘까? 소수점을 둘 뒤로 보냈더니 둘째 자리에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왔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에서 언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냐 이거야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해보자고 얘는 모든 수 n을 어떤 양수 n을 a 곱하기 10의 n제곱골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단 이때 a가 1 이상 10 미만의 수이고 n은 정수라고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n 플러스 로그 a골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뒤에 붙은 이 로그 a가 0과 1 사이의 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소수 부분이라고 부른다.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얘가 정수 부분이 되겠지. 그럼 저 정수 부분 n이 나타내는 것 n이 0 이상이라면 우리는 저 숫자는 n 플러스 1 자릿수를 갖는다. 자릿수를 알려준다. 오케이? 오케이? n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n번째. 어디로?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n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n번째야? n이 마이너스 5면. 소수점 안에 다섯 번째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됐어요? 음.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최고자리 숫자 까지 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가장 큰 숫자는 뭘까? 1의 자리수 구하는 방법은 알지 7의, 7의 17제곱에 1의 자리수는 7의 16, 17번 곱해보면 맨 마지막 숫자만 보는 거잖아 네. 최고자리수 가장 큰 숫자는 누구이고 몇 자리수인가 이런 옛날 일의 문제야 요즘은 그건 안 나오긴 안 나오지만 언제 그게 다시 재산할지 모르니까 자 그럼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야? 저 n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 가우스 로그 n이지 당연한 거겠지 그럼 로그 a 저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뭘까? 로그 n에서 이걸 빼도 되지 맞지? 이게 뭘 나타낸다? 소수 부분 얘는 뭘 나타낸다? 정수 부분 이 값이 3이다 정수 부분이 3이다 내 자리수다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예제 5번. 나중에 기출 풀이에서 네. 기출 문제 풀이에서 옛날 요 문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제 5번. 로그 2가 얼마래? 0.3010, 30, 30. 30 하지마. 네. 그 다음에 로그 10, 세제곱근 25. 25든 얼마야? 이러거든. 네. 한가지 너희가 이거 풀때 알아두면 좋은 팁 팁? 팁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거고 팁이 미안해? 항상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건 분명히 있어 로그 10이 1이다라는거 이거를 알면 안보이던게 보여 둘을 가지면 로그 5를 구할 수 있다 얘네들 더하면 얘 돼야 되는 거잖아 얼마야? 0.699겠지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밑이 10이니까 로그 10 더하기 로그 세제곱근 25는 되는 거지 그럼 로그 10은 얼만데? 1 더하기 3분의 1튀어나올 거예요 3분의 1 로그 25니까 5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럼 다 됐네요. 이 구했으니까. 1 더하기 3으로 나누면 0.233. 2를 곱했으니까 0 4 6 6 음. 결과는 1.46 6 됩니다. 괜찮겠어요? 네. 네. 네. 카메라에 다 잡혔어. <웃음> 너의 귀여운 일동이 <웃음> 자 예제 90 진행해주시고